아, 네. 계속 촬영하다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어, 아까, 어, 요번 전 동영상은 하여튼 그렇죠. 그죠? 어, 바깥에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한 3, 4분 정도 꼭 고작업을 그 해준 다음에 일어나서 뭐 식사를 하시던가, 뭐 세수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어,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나갔다 와서 한 가지를 더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키는 게 물구나무 서기로 저는 한 오래도 안해요.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뭐 길면 한 2분 정도 물구나무 서기를 잠깐 했다가 아까 그 동작을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실 수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 하면 이제 피가 막 진짜 뭐 누워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물구나무 서기 하는 동작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이게 물구나무 서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어, 조작을 하는데 보통 운동을 소개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하는데 저, 잘 보세요, 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접었어요, 그냥 저 오른쪽 다리를 접어버리면 더 피가 빠르게 내려와요, 어, 더 빠르게 내려오고 저 오른쪽 다리는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줘요, 네, 이렇게 몇번 흔들다가 그 이번에는 팔로 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는데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팔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머리 끝까지 안 떨어올려도 돼요.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한 번씩 부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또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는 거예요. 왜 종아리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엉덩이로, 허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또 머리 쪽으로 더잘 이용하고. 팔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해주면 어, 가슴 쪽으로도 팔 쪽으로도 피가 잘 이동을 하거든요. 어, 요걸 그냥 한 1분 정도, 어, 1분 30초 정도 해준 다음에 대강 잠깐 누웠다가 한 3, 어, 한 3, 4분 정도 그 작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가정에서의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고, 근데 네, 여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뒤집었다 오니까 얼굴이 벌개지죠, 그죠? 여러분들 피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걸 사실 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 올라오면서 또 가스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라는 게. 예. 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와 지금의 제 얼굴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얼굴에 사실 조금 많이 붙었어요. 어, 진짜로 피로 머리를 쫙 건드리고 이빨 딱딱 해주고 하니까 진짜 상체도 점점 제 몸이 좀 많이 좋아져서, 이렇 거울을 봐도, 어 뭐, 헬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가렵더라고, 이렇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붙었고, 몸도 이렇게 얼굴, 얼굴, 저는 얼굴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얼굴 살이 너무 빠져서, 그거 보면 뭐, 한참 빠졌을 때는 진짜 뭐, 너무 나이 많게 보이고, 지금은, 어 얼굴 살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두피도 살아나면서, 어 머리도 안 빠지고, 하여튼 눈도 좋아지면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어, 잠자기 직전에, 어, 동작들을 좀 가르쳐드립니다. 잠자기 직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제가 과거 동영상에 앞에 이제 잠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자발 운동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한 번씩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든 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그러니까 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30분을 해버리면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니까 한꺼번에 이제 날 시간에 30분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 시간에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때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잠자기 직전에 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밤새도록 잠을 설쳐버려요. 피가 너무 강하게 있죠 위로 자꾸 치고 올라와서 충격을 받으니까 잠자기 전 최소한 30분 전에는 운동이 끝나야 된다 괜찮으면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라. 그러니까,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전부터 시작해서 30분,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운동 해도 괜찮은데, 30분 동안 운동하면 괜찮은데, 그 이후 시간에 한 30분 운동을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을 시키는게괜찮아 아침에 10분, 뭐, 저녁에 20분, 이렇게 해도 되고, 아침에 20분, 저녁에 10분 해도 괜찮아요. 어, 그낮 동안에는 한꺼번에 3 0 분을 해버려도 괜찮아. 아, 실제로 헬스장에 가서도 막 강하게 들고 이걸 어, 낮 동안에는 한 시간 해도 좀 괜찮아요. 낮 동안에는 그죠? 왜? 계속 다리도 쓰고 있고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롤러 와봤자 다리를 쓰면 또 빠르게 내려가 버리니까 문제는 잠자기 직전에 막 상체 운동을 막 해놓고 자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풀차도록 어, 이 상체로 피가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관성이 붙어갖고 어.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어, 대학교 다닐 때.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니까, 러 뭐, 저녁 시간에 뭐, 10분을 운동하다, 20분을 운동하다, 30분을. 그니까, 러 잠자기 전, 1 시간 전, 최소한 30분 전에 운동이 끝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자기 직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좀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바깥에 있거나, 이제, 걸어 다닐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의도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을 좀 줬다고 칩시다. 그냥 무조건 또 왼쪽 다리에 너무 힘을 많이 줘도 몸살 나요. 몸살 나니까. 3대7로. 오른쪽 다리에도 한 3은 주고, 왼쪽 다리에 한 7을 주셔야 되요 가끔씩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짝다리도 왼쪽 다리만 집지 말고, 가끔씩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주도권을 한번씩 넘겨주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 3대7.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이 이제, 잠자기, 잠자기 직전, 5분 전이다 자, 잠자리에 눕기 전 5분 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분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생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어. 그 앉아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앉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엉덩이로 앉으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엉덩이로 앉으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엉덩이로 앉아야 돼 왼쪽 엉덩이로. 오른쪽 엉덩이로 앉, 앉게 되는 순간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왼쪽 엉덩이로 앉으면 이것도 허리에 또 문제가 와. 그러니까 가끔씩은 오른쪽으로 한 번씩 넘겨줘야 돼요. 그래요. 어, 오른쪽 3, 왼쪽 7이야. 그러니까 제가 왼쪽 강조한다고 해서 왼쪽만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대 7. 3대7 원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 그러니까 주로 왼쪽 엉덩이로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시든가 밥을 먹든가 앉아서 뭐 컴퓨터를 하시든가 뭘 하세요? 그죠? 주로 왼쪽 엉덩이로 가끔씩은 딸 풀어주고 그죠? 어, 그래 야 이게 충격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녁에 TV를 볼 때도 어, 왼쪽 엉덩이로 앉아서이 보고 왼쪽 다리를 약간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죠.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접어서 끌어당기고 왼쪽 다리는 약간 펼쳐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맞다 그랬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발바닥을 왼쪽 발바닥 한 번씩 눌러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든다 이거야 잠자리에 5분 전이 됐어 5분 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냥 자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복통이 나타나거나 자다가 갑자기 2시간도 안 돼서 잠을 깨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걸 잘잘 잘 받아들이시고 잘적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2시간 자다가 항상 깨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걸 잘 적용하시면 이제 수면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요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오래 못 잤어요 어, 2시간 자면 잠이 깨고 막 밤에 화장실은 막 2번, 3번씩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는 뭐 밤에 이제 화장실 안에 일도 없고 그냥 자면 끝까지 자요 그냥. 잠자기 5분 전에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일어나요 일어나서 몸도 좀 풀고 어? 혈액순환. 이걸 파워 워킹이라고 해요. 파워 워킹. 자, 팔도 이렇게 하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자, 자, 이렇게 하면서도 왼쪽 다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왼쪽 다리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죠죠 어. 이렇게 후 머리도 안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제 혈액을 온몸 전체에 고골 부산을 시게주는 거예요. 자, 이게 파워 워킹이에요. 팔과 다리를 크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이게 파워 워킹이요 온몸에 그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막 조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조깅하면 안 되고, 또 오래 걸어 다니면 안 돼. 그그래야 5분 정도는 이렇게 필요적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5분 이상 걸으면 무조건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 의자만 있으면 앉아서요, 자꾸. 그니까, 러 이걸 한 번씩 해주다가, 이제 가끔씩 왼쪽 다리를 지그시 눌렀다가 이렇게 들어주세요. 왼쪽 다리를 지그시 눌렀다가. 오른쪽 다리는 그냥 이렇게 들어만 주면 되고, 그죠? 오른쪽 다리는 이한 번씩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들어주고, 자, 이거 눌렀다가 들어주는 걸 너무 많이 하면 안돼한열 번만 해열번열번어 자, 지금이 보이십니까 이제 왼쪽 무릎을 이렇게 지금이 굽히면서 상체를 좀 앞으로 굽히면서 이렇게 눌렀다가 들어주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왼쪽 창자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를 들어주는 거는 창자의힘 복부 근육의 힘이라 그랬죠 그죠? 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5분 지났어요 뭐 씻는 건 벌써 다 끝났지 자,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건다 끝났고 자기 직전에 꼭 각을 하세요 어, 자기 직전에만 각을 해도 충치가 생길 확률은 거의 뭐 90% 이상 떨어져 버려요 자기 직전에 꼭 각을 하세요 잇몸만사지도꼭 하시고 어, 양치질 하고 난 다음에 각을 하세요 각을 하면 진짜 충치가 안 생겨요 이빨을 안 잃어요 여러분. 아, 어, 지금 각을 얘기하는 건그 타이밍은 아닌데,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그냥 5분 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드시고, 왜, 왜 이런 약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앉아있다가, 집에 와서 앉아있다가,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버려. 낮 동안에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꾸 오른쪽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넘어가버려요. 만약 에그 상태에서 자버리면 또 도루묵이야 처음 상태로 그냥 오른쪽확 넘어가 버려그러다두시간 뒤에 또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완충작용해주는 어떻 보면 방지해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작업 어. 5분 동안 그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파워워킹도 하고 또한 번씩 머리도 한달아줘고 어? 5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눕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은 별게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네, 됐나? 자, 누워서 하는 동작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동작 한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그대로 가르쳐드릴게요. 자, 눕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누우려고 입불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면 하 저는 이렇게요. 해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바람을 불면서 눕기 직전에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뭐 앞뒤로 하던. 왜왜왜 왜, 왜 제가 오른쪽 왼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오른쪽에 약간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완패가 됐는데 어, 이게 작업을 조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머리를 어, 아,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팔도 몇번 흔들어서 상체를 피로 약간 그 이걸 몇번 정도 하면 제가 한 스무 번 정도 하는 거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고 바람도 일부러 또한 세게, 세개 한, 한열번 한 정도 풀어줘요. 아, 이 상태에서 딱 눕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딱 눕습니다. 자, 아까처럼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누웠어요. 이제 전자기 직전입니다.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 이거 한 일곱, 여덟 번 했습니다. 다시 왼쪽 발바닥을 땅에 대고 왼쪽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 이렇게 요것도 한 다섯 번 정도 했어요. 다섯 번 정도 아 이거 뭐. 뒤로 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섯 번만 했습니다. 저도 다섯 번만 합니다. 저도 다섯 번만 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왼쪽 발을 땅에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뒤꿈치가, 지금 왼쪽 발 뒤꿈치가 땅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뒤꿈치에 힘을 준다기 보다는, 뒤꿈치를 주춧돌, 그, 뭐야, 디림돌 삼아갖고, 무릎을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들었다 냈다. 천천히 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도 하고, 혹은, 발을 이렇게 까딱 까딱 왼쪽 오른쪽 혹은 앞뒤로 이렇게 까딱 까딱 계속 움직입니다 자이 작업을 얼마나 하느냐 이 작업을 그러니까 왼쪽 발그 그러니까 아까 다리 덜어주는 거는 뭐 덜어주는 거한 7번 하고 눌러주는 거한 5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왼쪽 다리는 내려놓고 발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천천히 해야 해도 지금 너무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한참 치다가또한 번, 치다가, 한참있다가또한 번. 한 번,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가끔씩 또 그것도 힘들면 발을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다니다자 이렇게 5분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이걸 해줘요. 5분 정도. 그러니까 이 다리 흔드는 동작만 5분을 해주는 거예요. 들었다 내렸다가 7번, 5번 해준 다음에 다리를 내리고. 5분 정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버리는 경우도 있고, 5분 동안 하다가 잠이 안 오면, 이제, 오른 다리를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내 머리 속을, 백지, 백지점을 만드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이러면서, 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 그냥, 어, 한마디 하고, 자고 요 자고 요자 이제 잤습니다. 자, 자다가 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두시간 뒤에 깼어요. 두시간 뒤에 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래가 두시간 뒤에 아, 몸이 막 부대끼면서 창자가 부대끼면서 몸이 부대끼면서 잠을 깼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또 이게 오른쪽으로 밀려간 거야. 그때는 다시 오른쪽 으로을 세우는 거야.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자다가 일어나면 좀 그래요. 우리가 몸이 일어나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안 자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다시 왼쪽 발을 까딱까딱 하는 뭐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 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번 들어주면 괜찮은데 더 도움이 되는데 어? 뭐 잠이 너무 심하게 깨버렸다 이럴 때는 이 하세요. 이거 다시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또 5분정도 계속 하세요 팔도 이렇게 자꾸 어, 어, 움직이시고 하고 그냥 선잠이 깼다 그럴 때는 무릎만 세우고 다리만 이렇게 해서 까딱 가딱 3 4분 하고 나면 잠이 다시 와요 잠이 그죠 잠이 다시 옵니다 잠 자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그러다 또 2시간 자는데 또 깨버렸다 또 깨버리면 2시간 자다가 또 깨버리면 또 이렇게 하고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바람도 이렇게 한번 불어주고 가스가 뒤로 깨버렸다는 건 가스가 또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머리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하, 바람도 몇번 불어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다리만 딱딱하고 나면 또 잠이 오는 겁니다 또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됐으면 이제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5분 동안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잠자기 직전에 했던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을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네. 제가 하는 것만 이렇게 해볼게요. 왼쪽 다리도 이렇게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운동도 같이 해요. 그냥. 오른쪽 발을 왼쪽 발에 올려놓고 또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올려놓고 이렇게도 좀 하고 아니면 양쪽 발을 땅에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도 좀 하고 자 아침에 일어나는 동작 저저 운동법은 이런 거예요 또 가끔씩 왼쪽 다리 에 힘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로만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자, 왼쪽 다리로 어 이렇게도 좀 하고 그냥 허리 운동삼아 또 이렇게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한두번 들어주고 또 몸을 기울여서 넘면서 그냥 안 일어나요 저는 그냥 안 일어나고 목 운동을 위해서 주고요 이마를 땅에 대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뭐 약간 뭐 다리도 약간 들어 올리면서 이마를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하면 목 운동이 돼요 목 운동이 되면서 얼굴로 또 피가 쭉 올라와요. 어, 올라오면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하, 저 머리도 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 이거 한 15분 정도 해주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 일어났는데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일어나서 왼쪽 다리를 한번 꾹 눌렀다가 들어줍니다. 시간 세번 정도 해준 다음에 화장실로 갑니다 뭐양치질 하든 어, 뭐 화장실 볼일을 보든 화장실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복통도 안 일어나고 채끼도 안 일어나고 아침에 그래서 이,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안채요 또 심하게 체하시면 밥 먹자마자 빨리 누워서 빨리 누워서 이거 하세요 5분 안에 누워요 밥 먹자마자 바로 누워도 절대 안 채인데 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 중에, 잘못 아시는 일반적인 상식 중에, 누워서 밥 먹으면 체한다. 제가 보기엔, 뻥이에요, 뻥. 밥 먹고요, 누워서 밥 먹어도 안 체해요. 밥 먹고 바로 누워도 안 체해요. 다리, 왼쪽 다리만 조정을 잘 해주시면. 그 자꾸 체하지는 분들은, 밥을 너무 오래 먹지 마세요. 밥을 너무 오래 먹지 마시고, 한 10분, 10분이나 15분 안에 끝내세요, 그냥. 먹을 때도 왼쪽 다리에 이렇게 한번 힘 주시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해주, 해주시면 안 체해요 그리고 좀좀 체할 좀것 같다 그러면 빨리 누워서 저작업을 해주시면 다리들기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치합니다안 체하니까 뭐꼭 기억해 주시고 뭐요번동영상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런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전에 동작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뭐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한 동영상 안에 막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막, 막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설명해 놓고도 나중에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누가 되든지 하여튼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그냥 최대한 쌍쌍하게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분들은 받아들이고 뭐. 뭐 정이 지겨워서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니 하여튼 지금 오늘 동영상 들으셨던 분들 처음 들으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죠? 68강부터 시작됩니다 68강부터는 꾸준히 잘 들어보시고 하여튼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왼쪽 엉덩이로 앉는 거 그죠? 어.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안, 앉아 있다. 이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 상체를 앞으로도 한번 갔다가 뒤로도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거 잘 하셔도 치료에 도움이 돼요. 어. 또 이거 이거만 한다고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 앞쪽으로 피가 올라오고. 이, 이렇게 상체를 숙이면 등 쪽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 등이 아프신 그 허리 뒤쪽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면 요동작을 잘하시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요. 벗어나고 또 다리 들기 또 이런 거 잘하시고 또팔 운동 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요. 신기하죠. 통증이라는 거는 그곳에 피가 많이 몰린다는 거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위로 자꾸 분산을 시켜져 버리면 혈관 압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압력 그 요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통증에서 벗어나는 혈관 대혈관 옆에 신경이 따라 다녀요. 모세혈관 옆에 신경이 이렇게 따라 다녀요.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이 되면 신경을 누르면 그걸 통증이라고 해요. 디스크 안에도 동일해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혈관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발 옆에 있던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이게 디스크 통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압력을 빼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라 왜 팔을 많이 흔들어주라 이걸 참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킨다는 라게아 제가 처음부터 이거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런 동영상안 찍었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하여튼 좀막 뭐 자꾸 하다가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다보니까 저도 이제 기술이 좀 쌓이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노하우도 좀 쌓이고 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동작법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어설프게 대충대충 들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 잘하시면 여러가지 정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 꼭 들어보시고 혹 주변 분들 중에 치료를, 이 동영상을 보고 포기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 중에 68강부터 시작되는 동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좀 권유 한번 해주세요. 권유해주시면, 여러분이 그분을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을 돕는 과정 중에서 이런 방법들이 아, 더 명확해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다들. 일단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 좀 해보고 음, 아, 다음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